슈퍼버니맨 이거 동전 좀 이거 빨리 먹어놔야 되는보여요이요이뭐석뭐 <웃음> m m y 니까 슈퍼 버 p 맨그 동전 개수의 잠이 와? I d i d 하고 있었는데. <웃음> 지금 w 전 a 콧구멍에 들어갈 그런 크기였다고요. 아니 지금 그 e 평수의 잠이 오냐고. 룰루.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또? 지금 너 때문에 너가 지금 어 코인 개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전진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의 토끼가 다음에 <웃음> <사람이> 오십니까? 잠키 <웃음> 있습니다. <웃음> 컴퓨터를 켜는 것도 켜는 것인데 <웃음> 방송을 켜 주세요. 네. <웃음> 1시 잘 배요. 지금 10시 46분이니까 1시간 20분 슈퍼버 애니맨을 합시다. 직장에서 졸았다고요 아무도 근데 모르는. <웃음> 생각하는 척하면서 졸았던. <웃음> 저 친구 젊은 나이에 생각이 참 깊은 친구구만. <웃음> 일단은 나도 플레이를 할 건데 너도 그 코인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으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나너 방송 도방하면서 훈수할 거야. 자자자자자키 h 니! đi k 키 ê 니! 키 n 니! 키 k 니! 키 중요한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기 코업 스토리 같은거 이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 100이 막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아마 63개 카운트가 되는데 이게 뭔가 온라인 모드가 되면 뭐좀 달라져 그러니까 둘다 64개 이상이 되어야 여기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따로 깨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온라인 잠깐만 틀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현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접속 중 자 이렇게 두 명이 되는 생간 여기가 잠기잖아 지금 봐요 여러분 두 명이 되니까 나는 63개가 있는데 네. 한 팬이는 45개가 있어서 이게 잠겨서 안 들어가죠 이 해변이 그러니까 지금 한 팬이가 자격이 안돼아뭐또 <웃음> 자격, 뭐 자격이 안 돼요 이런 무자격 토끼 <웃음> 아니 아니 아 게임을 덜 하는 거지 여기서 바로 나는 탈출 님들아 근데 이거 열다섯 개라서 열다섯 개 15개 우스워요 사실 타이머탭으로 바로 갑니다 일로 이거는 뭐 코파면서 깰게요 두손안 씁니다 저는 이것만 전체화면으로안 되나? <웃음> 왜 이렇게 쉽냐? 잠만. <웃음> 상상 이상으로 쉬운데? 아니 아니구 그러니까 네. 얘는 다 이렇게 깨놔야 된다니까 지금 너가 지금 타임어택 다안 깨져있거든요? 15개 그냥이다 형두개두 어, <웃음> <두> 개요 <웃음> 와우 시원한 거 보셨죠? 와우 하지만 여기 당대를 잡으러 온거 아님? 유비들은 이거 들고 그냥 들어간다말해요 조심스럽게 저는 뒤로 올리면서 발차기로 떨어지기만 해봐 저거 그렇지. 뒤로 돌리면서 아 건먼 아 건먼 어떡할 거야 너 이거 타임 오테일까? 타임 오테일너 진짜 습관적 네. 건머충 이거 빨리 고쳐 아 <웃음> 못말려야 너 이거 고쳐야 해 고쳐 아! 아! 아니 근 멘탈 공격이 있긴? 따! <웃음> 따! 오오오 야 이거는 여기서 한 번, 빠! 아! 아! <웃음> 어 아! 아! 아! 아! 아! 당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력이 정 아! 부식됐구나. 아! 아! 오오 이거 보여줄래 이거 보여라고오오오오야 <웃음> 속도 뭔데 갑자기? 오오 슈... 타이밍 봐라. 마라... 와와 이거 슈퍼 버니 슈퍼 마리오야. <웃음> 떨어졌죠? 어제왜 떨어진 거 근데 여기는 당근 타이머 태거 먹고 와. <웃음> <웃음> <웃음> 당근 먹고 이겨요. 오, 오. 오. <웃음> 이게슈퍼버니맨이 녀석은 이녀석이 답답하셨죠? 이제시작하겠습니이 녀석은 이쇼이게 어. 뭐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오은이 벌써 이 녀석은 이이녀석이 와오 씨, 씨, 오 씨, 오오 오오 딱 잡고 오오오 다 계산됐다 다 계산됐다 오오오 <목소리> <오>, 미쳤어 <목소리> 이거지 이거지 오오쭉 갈게요 여러분 답답한 장면 없습니다 편집 안 해도 돼요 <목소리> 아주 그냥 미쳐버렸어요 그냥 실력이 지금 <목소리> 어 위기? 요게 초분들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근데 위 단점으로 R <웃음> 누르면 돼아알 누르면 아, 돼요? 아니 그1 단계에서 안깬거다 깨버려. 아이 왜 왜? 말 맞네. <웃음> <웃음> 어야길 어, 있죠? 어어어어 어디서?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어? 너가 고쳐. <웃음> <웃음> 점프. 뭐, 점프. 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이거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오호 오안정적이야오케이 오? <웃음> 오! 하이모텔 재밌네. 응. 너그 야포는 습관 고쳐. <웃음> <웃음> 어 위로 왔어? 오오 오, 오, 오. 와 자유자재 자유자재야 그냥. 자유자재? <웃음> <웃음> 잠시만요. <웃음> 제가 네비를 꺼놔가지고 <웃음> 네비게이션이 고장났어요. 고쳐. <웃음> 아까 그대로. <웃음> <웃음> 당금까지 챙겨주면서? 그렇지 이게 참고수지 버렸고 <웃음> <웃음> 아 n g to change i 오 i 벽치 아 i n g to change it. I'm g o 하면서 여기서. 다오오오오 다섯 개만 더. 아 <웃음> 어, 근데 저,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다. <웃음> 하지만 저는 <웃음> 60개를 원하지 않는데요? 네? 전 63개를 원합니다만. 63개요? 예. 그러면 다른 데 한번 알아볼게요. <웃음> 63개를 모야 되는 좀 많아서 여기 약간 남은 거 맞아 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방금 3번 당근이, 3번 당근이 3번 당근이, 3번, 당근이, 3번, 당근이 방금 3번 당근이 3번 당근이 방금 3번 당근이 방금 3번의 당근이 차라빡카딱잡고 <웃음> 오. <놀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오호. 오호? 오호. 여러분들 뭐제 움직이는 거 보이긴 하세요? 화면도 안 잡힐 것 같은데 빨라 가지고. 3번 당근 3번 당근 3번 당근 3번 당근 3번 당근 3번 당근 3번 당근 3번 당근 3번 당근 3당 3당 3당 3당 4당 4당 4번 아, 알았어. 알았어. 3번 당근 뭐였지? 넘어가고. 넘어가고. 여기서 아까 그냥 완전히 혼자서 그냥 유비는 그냥 들어가요. 유비는 유비는 그냥 들어가는데너 totally 그거 고쳐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아! 하하짜형나 아! 이거 한 분만 해보면 안 돼? 너그 어, 정도면 같단 말이야. 너 충이야 <웃음> 무슨 충이야? 너 그거 홍대병이야 이상하게 슈퍼버니맨 할 때마다 그겉멋부리는 아이들이 있다 들었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목 빼게 빼줘 제발 이 봐라 이쟤 목에 힘빡빡하게 들어가가지고 오 어, 아! 아! 넥스트레벨을 눌렀어 심지어 <웃음> <웃음> <웃음> 방금 감상평 한번 써보실래요? 부비님 3번 당근 3번 당근 3번 당근 3번 당근 3번 당근 <웃음> 3번 당근 아아아아 어야 이번에 진짜 한번 부르지 말고 틱톡 감성 알죠? <웃음> 틱톡에 그 물병 세워질 때까지 하잖아 <웃음> 틱톡에 <웃음> 네. 슈퍼버니맨을 <애를> 누가 올려! <웃음> 틱톡 보기한번 깔아주실래요? 나 뭔지 몰라 그기 <웃음> 오빠..차 있어? 아..그거? 기만보기 <웃음> 오빠 기만 보기만 보기만 오빠 만 보기만 보기만 보기만 보기만 보기만 보기만 보기만 보기만 보기 좋아, 야 이거 다 모았네. 타이머 때 할만하거든요. <웃음> 오, <오우. 웃음> 여기서 추진력으로? <웃음> 아, 이제 바로 갔으면. 오, 제 바로 간다. 저는 건방. 와우. 와. 일슈퍼 <웃음> <우와. 웃음> 버니맨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 방금 거는 진짜. 오, 예술이죠. <웃음> 어, 방금 거는 진짜인데? 부산 바로 들어와. 와! 오케이. 봐주지도 오. 않아요. 아니, 이 녀석 밀당이 장난이 아닌데 이 녀석? 어, <웃음> 좋아요. 뭔가 잘못된 딜 차고 있는 거 같은데. <웃음> 바로 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근데 네, 지금 네. 방금 컴퓨터 보니까 마지막 네. 거를 얼음판을 안 잡는 거 같던데? 네. 아, 그래요? 어, 그냥 날아가는 아, 거 같은데? 어, 오케이. 마지막 거. <웃음> <이거> 제대로 떠버리고? <웃음> 어,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어, 따라온다, 따라온다. <웃음> 승부처! 와우! 와우! 네. 어, 미친 이거 이거 거르고? 이거 거르고? <웃음> 그 다음에? 정말 타잖아, 타잖아, 탔잖아! 안텁네? 아아! 아! 아 오오오! 아! 아! 오, 깼다 깼다 깼다! 오! 오. 우와! 간발을 쳐! 나이스! 네. 와우! 나이스. 오! 좋아! 오! 이거 이 맞아? 이건 맞아? 이건 맞아? 이거 안팁니다. <웃음> 뒤집어졌는데? <웃음> 우와! 우우. 미친! 우우. 우와! 와뺄번했어뺄번했어 <웃음> <깰> 3개만 <웃음> <웃음> <웃음> 더 하자! 세개네 주. 날먹 좀 하자. 어. 아 거기서 세이블. 봐봐. 어 그래. 이거 하나도 안돼 있네. 그래 야 여기 이거 맞아모으면 되겠네. 어. 원트에 가. 다 깰게 그냥 세개 다. 원트에 세개다 깬다고? 뭐? 예. 네. 타이머 택이랑 다? 타이머 택이랑 당근이랑. 가능한 일이냐? 갑니다. 여기를 여기다. <웃음> <웃음> 아,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예. 해 생각하는 예.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랭이가 서늘하지? <웃음> <웃음> 가랭이가 <웃음> 근데 이것만 다 깨도 지금 동전이 거의 몇 개야 그러니까 깨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잡고 그렇지 이렇게 <웃음> 싱크로나인 해주고 그렇지 오오오오오 어, 타고, 타고, 타고 왔어야지 어, 그렇지 <웃음> 흠? 흠? 오오 야 이거 뒤에 당근 있거든? 이것만 해도 두 개거든 근데 사실 저 오케이. 당근만 안전하게 맞아, 갖고 와도 자, 사이로 그냥 오오 미친! 오오! 아, 아, 아, 아 진짜 오늘 화려한데요? 오, 오늘 화려해 아주? 와와와와 와, 와, 와. 여기서? 아또또또또 또, 또, 또 시대 패스 매 인정 패스 매 인정 지금 오! 음, 딱 고마해서 아피하고 뭐 와우 와우 와우 오 이런 오 일처럼은담니다 모기 cutting the end. Oh! Oh! 오 h Oh! o 방금을 <웃음> 이용해서오호오 바로 와우 와우 아 시원하다 야 시원하다 마 뭐. 국밥인겨? 아니 지금 한팬이가 순식간에 63개를 다 채웠거든요 여러분 아 시끄러